이게 또 라인하르트가 또 필살기가 더럽게 세거든. 그러다 보니까 이 덱에 좀 되게 위험 요소가 많은 덱입니다. 그러면서 피도 많아. 아이고, 어, 프로미너스까지. 오, 와 어, 지난번에 1 0 0만원치사고 여러분 100만원 나눠주면 기억나죠? 이번에도 100만원 정도 여러분들에게 나누는 이벤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이쿠! 반갑습니다 오늘 랭킹 1위 비석에 세겨져있네파알 봄이라고 우리 봄이 계정으로 로그인한 상태입니다 자, 지난주 랭킹 1위를 찍은 봄이고요 랭킹 1위는 지금 이 얼티밋 시대에 얼티밋으로 어떤 덱을 쓰고 있을까? 궁금하죠? 자, 그래서 선보여드리는 덱은 바로 개미친투급입니다 39만 2천. 무조건 선던 덱을 쓰는 건 아니고. 하 <웃음> 요거는 쓰는 건 아니고. 요거는 이제 한번 전시용, 전시용 덱으로 한번 보여드리는 거고. 실제 덱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정점에 선 인간 덱, 농개 킬러 덱입니다. 할로윈 이스틴을 서브에 쓰면 농개를 그냥 추여도 됩니다. 그래서 아군 턴에 인간 종족 아군 영웅이 적군을 사망시키면 턴 종료 시 모든 적군을 필살기 두칸 감수시킨다. 자, 템 세팅은 얼티미 형님 맹회. 듣고 있습니다. 엑탈라소생철 라이너르트 생회, 할스틴 생철입니다. 아하. 어, 이게 그거구나. 처음부터 이제 뒤 앞에 꺼내서 바로 도발 까는 거예요. 일본에서 좀 유행하는 스타일인데 저런 느낌이 있어요. 자, 이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파파파팍 섞고 펑 한번 51만 한번 터주고 있구요 왜냐면 처음부터 도발 끄는 전략으로 아서 도발 안 끌면서도 피살이 좀... 빨리 만들려고 하는 그런 스타일로 쓰거든요 뭐? 어 근데 나오는 거 보니까 AI인 것 같다 안 치주는 거지 어, 끝났지? 끝났어요 야좀 의미 있는 좀 약간 좀 멋진 판안 나오나? 너무 영상 각좀 줄어봐 저어어 290만..아야 영상강이다! 자! 영상입니다! <웃음> 야 이거는 다른 의미의 의상강이다. <웃음> 뭐 290만요? 아니 이거는 S 스인님 스택 안 쌓았잖아. 잠깐만 스택이 그래 많이 못 쌓았어 왜냐면 아스 도발 저 괜히 치가지고 필각당하기 싫어서 바로 때린 거거든. 안 그랬으면 스택 더 쌓고 때렸지. 더 쌓고 때리면 어떻게 되는, 되지? 어쩔 수 없다. 오늘 농계가 안 만나지면 딜미터 느낌으로 올라가. 와우 야김마도잘 치잖아. 무서운 덱기구만 이거. 야 정점에선 인간대인데 이게. 야 이거 인간대기 시댄 거 같은데 진짜? 이게 잘 뭐가 무서울지 생각해 보고 있는. 무서울게 없어 <웃음> 어? 논개다 야 드디어 나타났구나 논개야 상대모는 지금 야, 나를 치면 필살기가 갑니다 이러면서 그냥 좀 미협을 가하고 있어요 아무리 얼티밋이라도 함부로 못 칠걸요 그런데 함부로 칠게요 우리는 이러면서 어, 이쪽에 가겠습니다 저쪽에 괜히 근타이 들어있습니까 이쪽으로 한번 쑤실게요 쾅 하면서 이제 죽어도 돼안 죽었나? <웃음> 저 논개가 터지면 괜찮아요 와 이게 너무 세게 하지 말고 자식들한테 긴장감 좀 유지 좀 하자 진짜 왜 이렇게 세냐 이거? 실수로 농개가 팍 찌를까? 하하하 <웃음> 좋아 그런 느낌 좋아 오이구 우리 농개 너무 무서워요 형이 우리 농개씨가 그렇게 화내면 무섭지 자 우리 실수로 실수로 봐봐 어 야, 그렇다 야, 야 여러분 농개 죽잖아 그럼 우리 필살기 맞는단 말이야 야 페스타 죽이지 마봐봐 피, 페스타 필살기 맞아보자 이러자 <웃음> 이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레이지 그로미너스 어! 농게를 죽여버렸어 필살기가 확 다쳤다 봐봐 봐봐 봐야 죽이면 안돼 필살기 기대하고 있어 야 죽이지 마 봐봐 야! 신기들 진짜 야 이게 얼마만에 찾은 영상관인데 나. 그걸 죽여 임마 나. 나. 아나씨 아이고, 아이고, 미안합니다. 아, 저게 다 죽을지 몰랐다니까? 그냥 우리 개성을 공부로 합시다. 다시, 복습. 아씨나 돌아보겠네. 자, 개성. 아군 턴에 인간 종족 아군 영웅이 적군을 사망시키면 턴 종료시. 턴 종료시. 그래서 약간 희망을 주는 거지. 야, 이제 니네 필살기 차야 다는데그 턴이 종료될 때 모든 적군을 필살기 두칸 감수시킨다. 상상으로 이해됐지? 자, 농계 한번더 만나자. 이번엔 진짜 살살할게, 형이. 진짜 살살할게. 자, 오케이. 4대 천사대 긴장되네요. 4대 천사대는또 다른 매력이 있죠. 어, 반격이 진짜 매서워. 함부로 치면 안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한다? 반격을 못 하게 쭉 이쁜다. 이건 <웃음> 어때? 반격을 한번 하려고 하다니. 까크 낭가자고 팍팍 톡톡 톡톡. 반격하려는 친구는 딱을 자릅니다. 반격은 결정권은 나에게 있다. 어. 비델리. 어 그래도 무서워요. 아직 이막지함 등급표시 티어 대단히 높은 애들이에요. 미델리아 오케이 신어비봐봐 오케이 고마워요 미델리아 더 세게 때려줘 <웃음> 더 세게 때려주니까 고맙군요 오케이 일을 많이 깎아 써야지 팍스카욱 빠빠빠빠빡 99,000 브레이지 로미노스 콰크당 자 이런 정도로 어이고 소밀 걸었네 알았어 피상기안쓰게 뭐고, 정말 피다 찼나? 와, 진짜 비델리가 대단해요. 이거 육스택 때문에 더 대단하대. 야, 우리 차단 신경쓰지 말자. 그냥 들어갈게요. 어? 어? 차단 그래. 신경 안 써도 되는구나. 어. 잠깐만, 오늘 컨텐츠 이런 느낌 하려고 한거 아니야? 진짜 형, 진짜 오늘은 실감을 해나가면서 어, 눈격 얼마나 두려운 존재인가? 그러나 그거를 극복해나가는 거를 보여드리려고 했지. 어머나. 오, 저댁이네. 자, 랭업 받아서, 이거 후두두 하면 저댁한테 후턴 잡히면 죽어요. 근데 후턴 잡힐 일이 없을 것 같다. 이렇게 할게요. 어. 이렇게 한번 들어가면서 고서의 그 꿈을 꺾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고서야, 이거 어디, 오! 이거 근타로 들어있었어요. 버버버버벅, 스콕! 하도 고서를 바로 찔러서 없앴 보니까 근타를 고서한테 넣어 놓은 느낌. 좋았습니다. 뭐 하긴 그 외에 다른 두 명한테 근타를 들어갈 자리가 없다 보니까 고서한테 넣은 거기도 하겠지만 어쨌든 저 약간 말랑말랑해 보이는 고서의 몸이 굉장히 좀 탄탄해 보였습니다. 그리고또 아서가 도발을 잘해주고 있어서 우리 형님의 몸을 지켜줄 수가 있겠죠? 근타르가 제거됐기 때문에 이제 생각을 좀 짧게 해도 됩니다. 자, 조금 세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형님. 자, 이제 저 형님만 없으면 뭐, 남은 둘이 놓고 수아비들 이죠 옆에 서가지고. 뭐. 우리 형 믿고 막 옆에서 막일진중에서어 막, 뭐. 찌밥 자식들이 막쌈 잘하네, 옆에 붙어가지고 깔딱거리는 자식들이 막더 되나, 안되가 임마? 와, 이 형님 봐. 지금 불 4개 떴어요. 그러나, 우리 형님은 풀피다. 자, 아, AI인 것 같아요 플레이는 AI 같고요 AI죠? 음. 어쨌거나 저쨌거나, 자 아서야 한번 이감해요 도망해 참격! 와 19만 이게 좀치다 우리 아서, 꽝 삼성만 일성인데 아서 삼성 1구만 어디 갔노? 야 옆에 친구 싸움 잘한다고 에프스 깔딱대는 자석들 다 녹아 붙나? 어? 와 형님 우리 형님은 마지막 유격입니다 앙 까지 AI 수고했어요 오늘 이 컨텐츠가 아닌데 또 이렇게 가버렸구만 마지막 한판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결투에 들어갑니다 공개는 안 만나졌고요 어쨌든 굉장히 센덱이에요 두 사기단과 얼티밋 형님 자 이렇게 가서 상대 얼티밋을 빨리 한번 5 8 0 0 빡빡 빡7만0 0 0 어? 근처로 들어있나? 어, 근타로 들어있네. 와, 내가 확인도 안 하고 때렸는데, 와, 얼티밋한테 근타를 넣어놨어요. 하도 얼티밋 먼저 때려서 빨리 뽑으려고 하니까 좋은 방법인 것 같긴 합니다. 근데 그만큼 또 <목소리> 얼티밋의 딜은 좀 깎이겠지. 자, 한번 맞아볼게요. 근타를 넣은 얼티밋의 딜. 요 정도. 어. 그럼 뭐소소한네 딜도. 괜찮은 방법인 것 같기도 해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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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좋은데 좀 세게 들어갈게요 이번에는 자 마지막 판 그래도 꽤 괜찮다 긴장감 있는데? 약간 찐싸움 같은 느낌 백만! 백만 트는데 안 죽었어요 어, 프로미넌스까지 하면서 꽝안맬 터지고요 자 예라 니요거 뽑다가 옆에, 옆에 니한테 불똥튀인데 툭툭툭 툭툭 툭 탁까지 <웃음> 너무 깔끔했잖아 최후의 물꽃까지 하나 끄면서 옆에 살아 숨쉬고 있는 비투성이 엘리 불똥튀고요 와 우리 형님 화났다 아 근데 우리 형님 마지막 꿀꿋입니다 우리는 아직 뭐 이렇다 할 것도 없는데 자한번더 공부해봅시다 이제 킬딸때 필각되는 거 우리 한번 구경해보도록 해요 아 근데 죽을 것 같은데 얘들 또? 구경 좀 하려는데도 다 끝나는 거 아이가? 야, 얘들아 살살 해, 해라 아, <웃음> 어, 그 애들 딸 때마다 필각 있지? 필각 많이 나왔을 거예요 그 어, 애들 딸 때마다 필각 있지? 인간들 등력치 더 올라가지? 뭐 하여튼 농개고 나발이고 뭐 하여튼 굉장히 좋은데 그걸 소개해드렸습니다 이렇게 돈이 마무리 <웃음>